혹시 들은 적 있니 바람의 노래소리들 내가 세상에 오기 전부터 여길 맴돌던 이 바람의 노래 혹시 들은 적있 생각해 본적 있니 풍경 속 오랜 세월을 수없이 많은 낮과 밤들도 추운 계절을 모두 버틴 이곳 생각해 본적 속삭여줬지 영원한 무한가 어쩌면 내게 올 거야 그이야기 혹시 너도 들은 적 因你。